와아. 신야. 신야. 신년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도신도신도 신야. 0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정도?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야. 신0 3 날, 3 날, 3 3일 동안? y 3일 동안. y 까지 에슐슐이 어디에? 에슐슐이 예요 의이가 에슐슐 의. 자에 날 물이 다라 물은 빼내고. 아, 그럼 내가 버힙 빼을 거. 고 여기 에슐 마지막에 담아. 네, 마지막에 담아. 여기 돌이 무랑 아가우디랑 나무랑 같이 넣고. 아. 나무를 갈아서 넣어요. 네, 하루 종일. 렐라. 렐라 보다. 네, 맞아요. 수출하기 전에의 모습인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굉장히 규모가 조금 더 커요. 그쪽은 굉장히 많은 양의 아가우드 에션셜 오일을 수출하는 것 같은데요. 수출한 지 6년이 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길진 않아요. 침량을 사용한 기록은 역사가 굉장히 큰데, 에션셜 오일을 사용한 기록은. 좀 짧지만 그래도 굉장히 금리량이 의 추출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연구를 해보긴 해야 되는데 어, 어제 샘플을 받아서 사용해 본 결과는 피부가 너무 좋아져요. 미백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구를 좀더 해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하기 전에 요 속에 침략만 따로 분리해서 저기 넣고 추출을 하나요? 아니요, 다 같이. 여기서 이제 갈아가지고 사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물과 함께 섞어서 수입이 중요해가지고 추출을 <목소리> 하야겠어요 향기를 얻기 위해서는 100도의 온도에 넣고 끓여서 추출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정밀한 것 같습니다. 많은 손이 가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가오드의 쇼이쇼 오일의 추출 방법입니다. 빨리 아로마 TV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베트남 농장을 방문했고요, 또네 군데 거래처를 방문했고, 여기 이제 공장까지 방문하고 오늘 일정을 마칩니다. 올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 한번더 베트남으로 방문하고자 합니다.